탐진치를 적으로 보는 수행은요 아직 저급 수행, 소승 수행이고 대승 수행은 탐진치를 법제해 가지고 약으로 굴렸을 고그 연구를 하셔야 대승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대승 보살이 되면 무엇보다 선악에 대해서도요 혐오하면서 악을 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선악을 초월한 관점에서 선이 왜 중하고 악이 왜 문제인지 알고 혐오를 하더라도 혐오를 해요 그러니까 악을 혐오하더라도 악을 개과천선 시켜서 선으로 돌려버리면 대만족입니다. 근데 그냥 악의 세력을 혐오하기만 하시면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악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적들을 혐오하고 계신 거예요. 악을 혐오한다고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죠?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한테, 자기한테 해를 주는 사람들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을 혐오하는 건 맞는데 혐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 비앙심 혐오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연한 얘기니까요. 참나자리에서 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고 혐오를 하시는 분은 그런 식으로 혐오 안 합니다. 일반인들이 악에서 탈출하기를 바라면서 악을 혐오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혐오하지만 탈출시키려고 혐오하는 거고 혐오하는 마음, 그 분한 마음이 여러분, 선을 돕는데 약으로 쓰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말라고 혐오감이 생기면 그 혐오감을 이용해서 그러지 말라고 난널 혐오하기 싫다고 빨리 선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선으로 돌아, 돌아오게 남들을 하는데 내적인 동기로 활용하지 그 혐오감이나 분노를 거기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혐오하는데 생을 소, 소모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